제림 예수의 이름은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주장은 종교사기입니다. 제림 예수의 이름 이만희, 이만희 교주의 주장은 종교사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단 사이비 정보센터 정진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단 사이비 신천지의 종교사기수법 공개 이만희 교주는 답하라 101가지 거짓말 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과 함께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어떻게 종교사기를 쳤는지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이만희 교주의 성경해석에 오류가 있다면 이만이 교주의 계시는 가짜입니다. 종교 사기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신념이 무엇인지 정말 여러분들의 구원자는 예수님인지 아니면 이긴 자 약속의 목자라고 하는 인간 구원자라고 하는 이만이 교주인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리잡고 있는지 이만희 총회장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줌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포소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가족, 다른 친구들을 신천지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직도 많은 신천지인들이 포소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신천지로 끌어들이기 전에 신중해야 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신천지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신천지에 신천지에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포섭하려고 하는 그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영원히 달린 문제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도 신천지의 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누군가를 신천지에 끌어들여서 인생을 망치게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 제 재림 예수님의 이름은 이만희 제림 예수님의 이름은 이만희 이제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천국비밀 요한계시록 실상 94쪽 95쪽 예수님의 새이름 이긴자 위에 기록해 주시는 예수님의 새이름은 무엇인가? 성경에는 예수님을 부르는 여러가지 이름이 있다 그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예언대로 온 아들의 실제 이름은 예수임으로 예수라는 이름이 곧 하나님의 새 이름임을 알수 있다 그러나 예언대로 온 아들의 실제 이름은 예수임으로 예수라는 이름이 곧 하나님의 새 이름임을 알수 있다. 이만희 교주의 주장입니다. 요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가지셨듯이 예수님도 새 이름을 가지게 되셨으니 새에루살렘이요새 이스라엘이며 예수께서 장가 드시는 이긴 자의 이름이다. 이긴 자의 이름 이만희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이 이긴 자 이만희의 이름이라고 이만희 교주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이름이 그가 장가되신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새 이름이 그가 장가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새 이름은 예수님이 신부로 삼은 이긴 자의 이름이 된다. 예수님이 신부로 삼은 이만희, 이기는 자 이만희의 이름이 된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만희 씨를 재림 예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만희 씨가 계시를 바꾼, 바꿔 적은 천지창조나 요한 계시로 실상에는 예수님의 새 이름이 이만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여러분들을 누가 속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지창조와 요한계시록 실상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림예수의 새이름이 이만이 교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이만희 교주가 제리 예수냐라고 하는 신천지인과의 대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에서 이만희 총회장님은 제리 예수님이냐 라고 묻습니다 신천지인들이 신천지인들이 답합니다 아니다 신, 이만희 총회장님은 약속의 목자다 그럼 뒤에 예수님이 오시냐 안 오신다 그럼 이만희가 제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맞네 신천지 뭘 들으신 거예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사기질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인들과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만희 교주의 주장과 신천지 강사들의 주장과 보금방 교사들, 신천지인들 중에서도 신천지인들 중에서도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20년차 이만희 교주에 대한 재림 예수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장들을 합니다. 이만희 씨는 자기는 재림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의 영이 임한 육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인들 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주장도 있고 아직 재림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영만 재림했다는 게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셨다라고 하는 게 이만이 교주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인들이나 신천지 청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신천지에 다니면서도 신천지의 교리를 정확히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신천지 교리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만니씨의 육체와 함께 일하신다고 하는 게 신천지의 교리입니다 이만니씨가계시를 받은 내용입니다 영으로 오신 재림 예수님은 이만니의 육체와 하나 되어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게 신천지 이만니 교주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신천지인들이나 신천지 강사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질문에 어떤 분들은 재림하셨다라고 말하고, 어떤 분들은 아직 재림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아직 재림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지만 다시 가셨다, 오셨다, 갔다, 왔다, 한다라고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고 있는 신천지 교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라는 것이 신천지의 교리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천지창조와 요한계시록 실상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제별 요약 57쪽입니다. 주제별 요약 57쪽 마귀신을 받은 자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 정체를 감추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서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6천년간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일해 오셨고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거짓 증거를 해왔다라고 이렇게 이만희 교주가 지금 주제별 요약 해석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인들과 예수님을 모방하여 죽였다. 마귀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 당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희생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겁니다. 마귀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만희 교주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떠났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6천년간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일에 오셨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말하고 여기서는 떠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의 신의 거짓 신의 소유자가 핍박을 위해 거짓말을 유포하여 참목자를 믿지 않게 하는 역사를 한다. 자기를 예수라 하고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며 자기를 교주라고 하고 자기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며 자기를 백마탄자라고 하는 등 거짓말로 매장해 왔다 이건 이만희 교주의 주장입니다 그같이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속임수를 써서 거짓을 유포한 것이다 신학 성경에 예수님께서 약속한 목자 이만희는 예수도 하나님도 교주도 보혜사도 성령도 백마탄자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만희 교주가 주장을 합니다 약속의 목자는 신약 성경에 예수께서 약속한 목자는 예수도 하나님도 교주도 보혜사 성령도 백마탄자도 아니다 그래서 약속의 목자 이만희 자신은 예수도 하나님도 교주도 보혜사도 성령도 백마탄자도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주제별 요약해설 58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7절의 예수님의 모든 소유를 받은 자도 예수, 예수가 아니다 여기에서 모든 소유를 받은 자가 이만희 교주가 아닙니다 성도들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에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받은 이긴 자도 예수가 아니고 여기에 이긴 자가 이만희 교주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에 이긴 자는 바로 여러분 당신 성도들입니다. 성도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힘돌과 만나와 만국을 다스린 철장을 받은 사람도 예수가 아니다 이만희 교주가 아닙니다 철장 권세를 받은 사람은 이만희 교주가 아니고 성도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보좌와 함께 앉은 자도 예수가 아니다 이만희 교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자는 성도들입니다 성도입니다 여러분 바로 당신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게시록 2장 3장의 편지를 한 자도 예수님이 아니며 이만희 교주 이긴자가 아닙니다. 여기에 교회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2장 3장에서 받을 상급은 성도들입니다. 이긴자는 성도들입니다. 이만희 교주가 아닙니다. 다시 성경을 정확하게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온 열린 계시의 책을 받을 자도 예수가 아니다. 이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시록 전장을 보고 듣고 증거한 자도 예수가 아니며 이만이다. 계시록 21장 7절의 "이긴 자도 예수가 아니고 이만이다." 여기에 이긴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 이기는 그, 이기는 자, 이기는 그도 성도들입니다. 기록된 바, 이긴 자는 예수님께 그것들을 받게 되므로 예수가 될수 없다 또, 또 이긴 자가 교주가 될 수가 없다 기독교의 교주는 기독교의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교의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독교의 교주이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나 신천지의 구원자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신천지 교리에서 예수님은 2000년 전의 구원자지 이 시대의 구원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이만희 교주입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속이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에서 배운 교리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신약은 이만희 교주가 성취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의 구원자지 이 시대의 구원자는 예수님이 아닌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분명히 교육받으셨을 겁니다 예수교의 교주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신천지의 구원자는 이만희입니다 성경을 아는 자가 어찌 자기를 예수 또는 교주라 할수 있겠는가? 위에서 말한 바 거짓을 유포하는 자는 자기 속에 거짓신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거짓신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거짓신 악신 거짓의 신이라고 하는데 이 신이라고 신은 오직 요호와 하나님에게만 붙여야 됩니다. 사단에게 악신이라고 하면 안됩니다. 피조물인 사단은 악령이라고 해야 됩니다. 사단에게 계략, 거짓신, 악신, 마귀의 신, 이건 사단의 계략입니다. 타락한 천사, 사단의 계략이고 하나님 위치에 서려는 신의, 위치, 신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희 교주의 거짓 속임수 이긴 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이만희이다 성경 진리 성경에 이기는 자 이기는 그 성경에 성경 진리 성경에 기록된 이기는 자 이기는 그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이만희 교주가 아닙니다 성도들입니다 성경에 이기는 자 이기는 그는 성도들입니다 이만희 교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만희 교주가 자기는 예수도 아니고 교주도 아니고 보혜사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내사자, 이기는자, 약속의 목자, 또 다른 보혜사 이런 주장들을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문제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또 다른 보혜사, 인간 보혜사를 보낸다는 성경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다른 대언자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시록 22장 16절의 네 사자는 천사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 22절의 한 선지자는 예수님입니다. 이만이 교주가 아닙니다. 말락기 3장 말락기 아모스 3장 1절 3장 7절에 나온 언약의 사자는 길예비 사자인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지 이만이 교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격의 한 목자, 사도 요한격의 한 목자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성경 근거 구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교 사기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이 다볼수 있게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은, 신천지인들은 신천지가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사망도 없고 슬픔, 고통도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배도자도 나오고 탈퇴자도 나오고 아픈 자도 나오고 사망자도 나오고 신천지가 천국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재림 예수의 새 이름이 이만이라고 하는 이만이 교주의 주장은 종교사기입니다. 재림 예수의 새 이름이 이만이 교주라고 하는 이만이라고 하는 이만이 교주의 주장은 종교사기입니다. 신천지인들은 신천지인들이나 이만희 교주는 자신이 재림 예수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신천지인들은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은 이만희 교주를 보면서 재림 예수를 보고 있다고 라 생각한다는 겁니다 재림 예수와 이만희 교주를 보는 것이 재림 예수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신천지를 탈퇴해서 다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당부드립니다. 제림 예수의 이름은 이만이, 신천지 이만이 교주의 주장은 종교 사기입니다. 제림 예수의 이름 이만이, 이만이 교주의 주장은 종교 사기입니다. 제가 이단 상담을 지금 약 10년 정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분이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왜 열심히 하시냐고 이런 문자를 보내 왔습니다 이런 상담을 하는 이유는 제가 올려놓은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단한명한 명의 신천지에 빠진 청년이 신천지인들이 단한 명만이라도 이 영상을 보고 사이비집단인 신천지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오늘 제리메수의 이름 이만희 나는 주제로 교리에 대해서 반증을 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신천지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 현재도 인터넷이나 줌을 통해서 신천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줌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포섭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포섭하기 전에, 신천지에 끌어들이기 전에 정말 신천지 교리가 어떤 것인지,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이 무엇인지, 나의 신념이 무엇인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신천지 교리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나서 여러분들이 전도한, 여러분들이 포섭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곳에서 신천지 안에서 신천지 밖에서 여러 곳에서의 정보를 들어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신천지 강사들이나 신천지 복음방 교사들은 청년들에게 너는 이제 성인이다. 너는 대학생이다. 너는 스무 살이 넘었다. 너는 똑똑하다. 이제 너 스스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들어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는 이 말에 많은 청년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여기에 맹점은 여기에 큰 문제는 일방적인 신천지 쪽에서의 주장만 듣고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신천지의 강사들이나 신천지의 전도사들 신천지 복음방 교사들 이만희 교주가 성경해석의 오류를 범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속인다는 겁니다. 이만희 교주가 성경 해석의 오류를 범했으면 그 성경 해석의 오류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부분으로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생존 자신의 어떤 생존권을 위해서 어린 청년들을 희생양으로 노예로 삼는다는 건 정말 악한 일입니다. 물론 사단의 졸개이기 때문에, 뒤에 사단이 악한 사단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이만희 교주의 성경 해석에 오류가 있다면 이만희 교주의 계시는 가짜입니다. 종교 사기입니다.